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다자바 피싱 카페에 문제 해결 요청 글을 보게 돼서 해결해 드릴 겸 해서 영상을 잠깐 담게 됐습니다 크로스캐스트예요국민 원투릴 크로스캐스트인데 어, 웬만해서는 베일을 벗기고 다 해서 푼 순서대로 다시 그냥 조립만 하시면 되는데 그중에 건드리면 참 힘든 피보는 부분 <웃음> 모르시면 역순으로 조립을 해도 잘안 되는 게그 부분인데 이 바로 베일입니다 베일에 요 사이에 스프링이 들어있고 하니까 여기도 내구성을 감안해서 그리스 윤활제를 좀 쳐줘야 되지 않겠냐 고 호기심에 뜯으셨다가 역순으로 조립이 안 돼서 AS 업체라든지 그런 데 보내셔야 하는 부분인데 베일 부분에 양쪽 유동식 고정 부분인데 그걸 하시려면 정에 스프를 해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프를 드랙 어. 벗겨놓고 그 다음에 얘들을 풀때이 볼트 이것만 푸시든가 아니면 이게 귀찮으니까 이쪽 반대편까지 같이 푸십니다. 자, 쉽게 탈착이 되죠? 볼트만 풀면 이쪽 먼저 빼시고 뭐 어느 쪽이든 이쪽도 빼시려고 하는데 뭔가 덜컥 소리가 났죠? 보시면 이 녀석이 문제입니다. 이제 이 녀석을 해결하려면 구리스 치시고 이게 이렇게 돼 있었나? 이게 뭐였지? 하고 그냥 그냥 뚜껑을 닫아 버리세요. 첫 번째 유형은 그냥 뚜껑을 닫습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풀었으니까. 자, 이거 이거. 이거 아무런 스프링 효과 이런 것도 없죠? 이제 궁금하십니다. 이 부분 가지고 아, 이게 비밀이 있었나 보구나. 아. 얘를 이 녀석을 둘러보니까 여기에 홀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 여기에다 끼우는 거구나. 자, 거기까지는 알아내세요. 자, 그러면 눕힌 거보다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 구멍에다가 끼우면 되겠구나. 끼워졌죠? 해서 얘를 끼워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요틀 있잖아요. 이거 부러집니다 요, 요 부분 어느 부분이든 깨져요. 어, 제가 깨뜨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해요. 이 안에 뜯어보시면 스프링이 있는데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두 개만 풀어서는 답이 없어요. 반드시 이 녀석도 같이 풀어주셔야 돼요. 이걸부터 풀어줘도 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툭 하고 나오죠 이 녀석도 자이 고정하는 핀 부분이 따로 있고 얘를 먼저 끼워줍니다 왜냐 이 스프링이 힘이 너무 세니까 이거 이거 보기엔 이래도 누르려고 하면 엄청나게 강성이에요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프링 위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약간의 그 볼록한 부분이 있고 거기 와샤 아 스프링이 한쪽이 좀 오목하게 돼 있어요 작은 쪽이 와셔에 끼워줘서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그리고 그냥 끼우신 후에 이 플라스틱 이 부품에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끼우는 홈이 홀이 구멍이 또 있어요 자 이게 이걸 이렇게 뜯으셨으면 밑에 고정하는 핀에 살짝만 걸어주시고 저 홀에 흰색 부분을 고정하시면 끼워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오, 어, 딱하고 지금 딱 들어갔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조립이 안 돼. 이거를 빼시고, 이렇게, 딱딱 이렇게, 딱 고정하지 마시고, 이거를 슬쩍 빼놓으신 후에, 얘를 먼저 끼우시는 겁니다. 아까 그 방법대로. 그 핀을 고정하는 이 하우징, 여기에 끼워주신 후에, 홀에 들어갔죠? 홀 들어갔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구멍에 조립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기 이 플라스틱, 흰색 플라스틱 부품에는 손안댔죠이 부분을 꽉 잡아주시고, 먼저 조립을 하시는 거예요. 그고 반대편도. 뭐, 지가 알아서 들어갔네요. 그리고 흰색 플라스틱 부분. 이거는 아직 끼워지지 않았으니까, 얘를 튕겨나갈 수도 있으니까, 뭐, 튕겨나가진 않습니다.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고, 밑에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오르락내리락 해보세요 자, 비슷하게 움직이죠? 뛰어나갈뻔했네 <웃음> 자오 이정도로 셉니다 에? 아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냥 지금 손으로 슬쩍 누르다 보니까 그냥 들어갔어요 자, 다시 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헐거운 상태 이 상태였었죠, 아까? 이때 얘를 손으로 꾹 누르시고 여기 보이시면 어떤 홈이나 이런 걸 일자드라이버로 슬쩍 뭐 슬쩍은 아니고 성인 남성이면 위로 조금만 미시면 구멍에 홀에 딱 맞아 들어갑니다 이 반대편에 보시면 여기 홀 구멍이 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게 원성이 된 거예요 이게 모르시면 못 끼우세요 이거 이걸이 부분을 꼭 분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냥 커버 됐죠? 구리스 쳐주시고 싶으시면 좀 쳐주시고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웃음> 난이도가 안해보시면 엄청나거든 이걸 하실 줄 알면 다른건 그냥 풀었다가 쭉 늘어놓으면서 역순으로만 조립하시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도전해보실 분은 도전해보세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